또 시청자 h e 안안 돼, 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아기라서 안 돼요. 좀더 크고 좀더 이빨. h e n and t h e 먹자. n d then, a n 리 then, and then, and then, 짜잔 d then, a n 하고 도아 장난감이야, 세 장난감. 아니, 보드 말이야. 야야야. 신상 장난감을 개봉해 볼까요? 와. 짜잔. 이거는 콕 플러스 1으로 온 거. 계란 황금. 그리고 원치실토이 자, 이거 중에 뭐, 뭐부터 열까? 다열순 없어 뭐부터 열어볼까, 얘들아? 뭐부터 열어봐? 냄새 끙끙 맡아봐 뭐부터? 뭐부터 할까? 어... 이거? 나뭇잎 먼저 열어볼까, 나뭇잎? 나무늬? 나뭇잎이랑... 계란 어때, 계란? 계란 빠바밤바 큐디클 떡볶이 장난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겼냐? 어 이렇게 막 휴지가 나 우와 계속 뭐가 나오네? 그렇지? 오 이렇게 휴지가 뽑는구나 그렇지? 막 소리나 겠어요 저기요. 저기요. 숨숨숨 숨, 숨 쉬세요, 숨. 다 끝난 거 같은데? 다 끝난 거야. 다 끝났어. 끝. 끄... 아유, 떨어졌다. 다 끝났어. 자. 음, 끝났다. 다 끝났다. 야, 엄청 길네. 이거 봐. 엄청 길지. 엄청 길어. 아! 아! 헤이 <웃음>